야, 너 지금 어디가? 어디 가냐고 지금? <웃음> 동네 슈퍼 가는데 그 복장으로 나간다고? 일이좀 와봐 얘기 좀 하자 너 요즘 누구 만나? 누구 만나는데 맨날 이렇게 늦게 댕기고 늦게 나가고 그러는 건데 너 밥도 안 먹고 또술 먹으러 나가려고 그런 거였잖아 그것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음날은 생각 안 해? 너가 그렇게 밤늦게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고 난안 불편할 것 같아? 너놀때내 생각 조금이라도 한적 있니? 너 요즘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잖아 아니야? 언제까지 그렇게 놀건데? 노는 거 좋아 나도 노는 거 좋아해 근데 몸해쳐가면서네 현생 망가뜨려가면서 그렇게 노는 건 아니라고 봐 나는 항상 네 편에서 너 지지해주고 싶은데 아닌 건 아닌 거야.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, 자기야. 옆에서 보기가 너무 불안해. 널 보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사고 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여. 나 핸드폰 모음인 거 알지? 나너 나가 놀때 모음도 이제 풀어놔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진 않을까 아님 쓰러졌다고 병원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너 신나게 놀때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... 그러니까 제발 그만 나가 놀아라 적당히 놀아 뭐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난 너한테 뭐야? 애인 맞아? 요즘은 애인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응 음. 속상해 걱정도 되고 나가 약속한 걸거 아니야 지금 친구들 기다리겠다 제발 가서 돌고 다치지만 말고 와안 나간다고? 진짜 안 나가도 되겠어? 그럼 이리 와 내가 요즘 예민해졌나 봐 저번에 너안 먹고 술 먹다가 쓰러진 후부터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앤데 또 놀다가 쓰러질까 봐 무슨 사고라도 날까 봐더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노는 거 좋으니까 이제 조금만 줄이자 내가 못 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조금만 줄여줘 너술 먹으면 또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도 그것도 자제하고 알겠지? 나는 조금만 덜 걱정하고 넌 조금만 덜 놀고 그렇게 하자 우리 어떡해 오늘 이쁘게 꾸몄는데 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미안해 그래서 고마워 안 나가고 내 옆에 있어줘서